자 히트 너무야 응. 얘는 오 안돼 어. 오태 너무 싱싱해 아프게 신 선생님 고패를 그, 그, 너무 많이 하시잖아 저는 가짓줄은 한 60cm 정도 되고 추 밑에서 한뼘 정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그리고 형장님께서 요즘에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뭐 요즘에 제가 그 어복이 좀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런.. 중에왜한 마리 잡을 것 같아요 어? 바닥에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오 너무 있다고 하시니까 바닥 찍고 여기 응, 너무 있어요, 너무 있어. 유니CMP님, 내일 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조심히 낚시하세요. 감사드립니다. 회양만 안 하시면, 입학만 안 하시면, 그때까지 하는 거죠. 어? 어, 백조기 나온 것 같아. 아니, 22호, 22호 바늘에 백조기가 웬말이. <웃음> 자, 자, 자, <웃음> 자 여러분. 보셨죠? 어. 예, 이런 것도 나와요. 어, 어. 아, 히트라고 크게 외칠걸. 방생 에럭 한 마리 했습니다. 자, 휘. 자, 방생 에럭 한 마리 했습니다. 어, 에럭이 중화도 먹는구나. 우럭이 먹, 뭐, 어. 아, 이런, 이 어거지로 뿌리, 뿌리 부러졌어. 자, 턱깨기. 어우, 잘 살았어. 뇌잘 피했어. 김영남님, 그래도 오늘은 잡고기가 일찍 나오네요. 저번 토요일 날은 첫 생명체가. <웃음> 12시 53분에 나왔는데, 아이고. 윤니 c m p 님전 백조기 구이도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백조기 구이도 맛있어. 어? 오! 자 여러분들은 침만 삼키시고 저 간식 잠깐 먹고 올게요 오 우, 무슨 회에요 이게? 농은가? 자회 앉혀. 아따 맛있네 배. 아 군계란이구나 아침안 드시고 오셔도 되겠네 김영란님께서 밥잘 나온다고 하시더니 곰스타낚시 t v 님 달봉 님 유튜브로 배워서 제가 꽝 치는 거제 <웃음> 어목도 같이 배우셨구나 큰일 났어 이제 이게 한번 꽝 치기 시작하면 계속 몇년 동안 이어져 흔희 형님 하도 쳐다보기만 하니까 눈물이 <웃음> 아 이거 참 늦게 보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꼭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는 사이즈 맞추는 분께 루피나 흔희 <웃음> 형님 제발 보자 내글을진짜줄알았어아 줄 <웃음> 이거 입질인 줄 알았더니 로프였어. 오늘 첫 털림이네요. 아첫 털림네. 김상민님 먼저 아드님하고 엄청 체비 많이 뜯기셨는데 이번엔는 체비 많이 사셨나요? 일단 제 자작을 20개 바늘을 30개 그렇게 해왔고요. 키우라 에서 많이 협찬해 주셨어요. 김영랑님 평택항은 체비 손실 거의 없습니다. 저, 저 하나 있었어요. 헤이크님 7일날 평택 가는데 너무 없나요 <웃음> 7일이 모르죠. 오늘 2일이니까 유속이 빨라지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야. 마리아님 지는 성태 티없는 무슨 팬입니다. 아, 그그런 웃음이 티 없이 밝게 보여. 보이... 잠시만요. 내가 그 앱이야. 그 웃음소리 를 만들어준 앱이야. 제가. 이거 뭐 마리아님에 대한 사랑이 일방적이잖아. 맨날 저만 사랑한다고 하스타님저 거만의 아이코인입니다. 꽝조사계에서는 연예인급이지. <웃음>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오셨을 때 꽝쳐봐. 느낌 또 다를걸? 교통이 아, 좋은데. 유튜브 방송 달봉이네. 달봉이 유튜브. 네. <웃음> 계속 생중계하는데 개 잡혀요. 프로정유수. 큰 하셨어, 선장님. 시름이 깊어지시네. 여기 지금 들어갔다. 요거, 요거 한번만어가면 안되면 이제 우럭 잡으러 갑니다. 음. 우럭 잡다가 그냥 노어 잡으러 또한번더 들어와가지고 치는. <웃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 안하시는 꽝달보. 아 왜이러세요 저 지난번에 그 혜성이호 타고 첨돔 3마리나 잡았어요 출정하면 누구나 다 잡는 뭐 5자 4자 3마리 포함해서 3마리 잡았어요 그 전에 남당항에서 65, 70이 농어 2마리 잡았어 그때 오셨어야지 에이. 아 오늘은 시기가 안 좋을 뿐이야 뭐 선생님 열심히 하시고 뭐 제가 못 잡은거지 아 근데 밥맛은 진짜 좋았어요 점심은 잡았어, 그래도. 에이, 에러 한 마리 툭툭툭툭툭툭 했는데, 에이. 네, 이거 봐, 아 이게 이거 이건 진짜 에러이야 에러. 애록. 강릉이 기님, 지금 오시는 분들 몇사셨어요, 못주워 아, 왜요? 저는 저뭐 사람 낚시가 얼마나 재밌는데. 왜내 즐거움을 뺏는거야 강냉이 애기님 뇌수질 꽝치기 진짜 진짜 어려운걸 달봉님은 해내십니다 크흐, 그만 뵙지 마세요 야, 누구한테 존경받기 쉽지 않은거야 이게 근데 폈으니 김기 일전 해야죠 자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죠 네? 어? 네? 오더니제있고리 다시 올라요나오 들으셨죠? 자클 났어 해결 분이 형님 네그 미친듯한 손맛 한번 겪어보겠습니다 왠지 긴장감이 있는데 어 잡았어 한그 마리 나오나봐 어 육자? 육자는 좀 빠지겠다 오자 와 갑자기 막 대에 생기가 막 돌아 해성이요 선장님 낚시는 막판 뒤집기도 있는 거죠 그럼요 여기에서 아까 오, 오자 나왔어요 검스터님 거래초 왔다가 전 잠시 담배 타마로 나왔어요. 다시 들갑니다. 화이팅 꼭히트 하세요. 아, 한 마리 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오 바닥이 찍키네어 바닥이 찍혀 자 자. 어 아. 자, 히트. 너무야, 얘네. 왔어요? 음, 예. 제죠? 야, 전 걸리면 잘안 털린 놈이에요. 걸지 어 못해서 그렇지. 저쪽 털, 털. 줄좀 풀어주세요. 줄 더. 야, 아 와, <웃음> 진짜, 저 길, 흰색이 왜 잡았어? 와, 씨. 굳이 크다, 진짜 이거. 오! 오! 오! 미쳤어! 이야! 아 오, 대박이야! <웃음> 감사드립니다. 이 야! 저7 2이기록깼어 이거. 오 대박 <웃음> 오. 떨어져요 조심하세요어 떨어지면 안되는데 자 이거 자자자자자78 자. 여러분 78자 평택항에 나오는데78 사진만간 <웃음> 예예 오 살벌하다 이거 진짜, 진짜 요 <웃음> 살벌했어 와, 오, 손 떨려. 오, 와, 대박. 자, 감사드립니다. 자, 일, 일단 챔비좀 하고요. 78, 78. 개측했어요. 어 미치겠어. 와, 저, 저 오늘 너무 애 먹습니다. 이거 솔직히 힘 훨씬 셌어. 왜냐면 드링을 제가 남다른보다 더 조여놨거든요. 근데 수심이 얕으니까 다행이지 저거 78짜리 수심 깊은데서는 저못 끌어냈을 것같아 어우 손 떨리는게 멈추질 않아 와, 편집장 보고 있나? 아. 오빠다 이정도가 아시. 씨. 당신 특함 요즘에 나 놀렸지 내가 그렇게 잡았어도 혜성이오 선생님 어디 갔었어? 꽝조사 아저씨라고 놀리더니 어디 갔어 이 양반들 아우 아, 저 이거 진짜 이번에 놓쳤으면 집사람한테, 편집장한테 카운터 맞았어요 릴렉스 릴렉스, 아 이제서야 릴렉스 됩니다 아. 손 떨리고, 심장 떨리고 왜냐면 이거 한 마리 너무 절실했거든요 잘 봤어요, 여러분 평택항에 돌피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덕구멍이 마 낚시는 끝날 때까지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진했어, 손맛이 와, 여러분, 저 어복이 돌아오고 있어요, 진짜로. 큰이 형님, 어쩌다 눈만 너무 욕각이 걸려있지. 아왜 이러세요? 매니저, 매니저 형님이. 아 참. 아 그래도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어? 또 나왔어? 갑자기 나오나봐. 오, 나왔어, 나왔어. 달려형님, 달봉님 빨간색 3연승. <웃음> 감사드립니다, 형님. 그러고 보니 3연승이네. 아 누가 저를 꽝조사라고 하겠어, 이제. <웃음> 한비국장 형님, 예. 네, 매니저님들. 자, 들으셨죠? 세번 울리셨습니다. 어, 한 마리, 한 마리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